무엇이 없는데 각카. 야, 야 각카가 아, 가카. 뒤에 뒤에 부분에 각카가 이상한 것 같다. 어. 어. <웃음> 음. <웃음> 중간에 개쓰레기 들어왔는데 장난는 뭐야? 야, <웃음> 야. <웃음> 아니야, 아니에요? 장난이 아, 있어? 언제? 안녕하사 치약 저제까지 알았습니까? 안녕! 지금은 이제 추행드를 먼저 패키지로. 블루투스는 지금은 지금은 잠깐만 지금전 지금은 전금전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사금 내려가세요, 사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어금 어. 어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이걸 보십시오 이게 범인입니다 이겠이 행동 하나 하나가 되는 범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웃음> 보십시오 아, 재판장이 아, 이 신성한 아, 재판장이 아, 지금 소리치고 아, 지금 이 소리 을 쳐먹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아되면 뭡니까 지금 지금은 딱고 있는데 찍어논 거 어라? 어울어 지금 검사 측 술을 강요하시는 겁니까? 어우 진짜 강요를 한다? 강요를 한다? 누가 눌렀어? 누가 눌렀어? 놀러... <웃음> 누가 눌렀어? 눌렀어? 이 적으시면 돼요. <웃음> 야 이거, 이거 아니지 않았는데요. 그거 좀 해봐요. 분명 망했어. 검사 측은 사기죄로 했는데 여태, 여태껏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술을 먹었지만 던지지 않았고요. 근데 술을 권하지 않았는데 판다 검사 측이 술을 꺼냈습니다 거기다가 찍고있죠 맞아요 맞아요 저를 억지로 먹게 만들었어요 판사님 거기다 어... 들을듯이요 네, 아! 아 잠깐만 아, 야, 무지 말라고 올라와서 근데 억지로 <웃음> <누우지 말라고> 먹이고 <웃음> 이제 아니, 살인을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처형을 당하게 하려. 네, 판다가 했다 판다가 네. 판다가 어? 판다가 검사측이 네. 우리 기, 여기 키키님을 네 근데 키키님을 사기죄라는 꼽는. 거는 저도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기죄요 네? 어느 쪽이죠? 무슨.. 무슨 근거로 제가 사기죄를 했다고 들으십니까? 네, 네, 이때까지 여성인척하면서 남성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거는 자웅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웃음> <참>. <웃음> 아.. 손당했다고요? <웃음> 근데 아야. 검사 측 당신은 그 번제에 당당하게 볼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했어요? 아전 그렇게 당당한 나는건아무 음, 아마는... 봤어요, 커리님. 아, 어, 어, 지켜볼 어, 거요 디나이... 지켜볼 어, 거예요. 했는데, 두 번째 는데 승인돼버렸어. 들게아카 이게 법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요 범인 어디 갔어야범인 어디 갔어또 이거. 어미 이치로. 짜자. 매각지 또 보미리 받게. 삼 아무. 응. 치이 시끄러운 놈이 보냈다. 아. <웃음> 깜짝이야. 나 여기까지 간 이거 재판이 맞나. 진짜? 네, 하겠습니다. <웃음> 자, 아, 우리 한우 토끼님은 저 여태 보면서 이... 아씨 아, 누구야. 누구야.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여기 네. 하늘토끼님은 절대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근데 검사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검사측? <웃음> 네. 검사측이 자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 검사측이 와. 사기를 <웃음> 칩니다. 검사측? 저는 이 혐의로 기소하지 않아서 탄산이. 검사측! 그럼 무슨 혐의로 기소 하셨죠? 이너는 로디콘입니다. 아, 그걸 합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저 캐릭터가 귀여운걸 했을 뿐이지 자신이 러리가 됐었다는 <목소리> 생각뿐이 없습니다 저때는 러리컨이 아닙니다 이분은 러리인이지 러리컨이 아닙니다 사측 조용히 하세요 변호사측 조용히 하세요 거기 아가야 그거 건드리면 안돼 아가야 아가야, <웃음> 아가야 그거 건드려 이거 계속 누가 버텨누라 안론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이제 바로 아시죠 네네. 저는 이 하늘토끼님의 만행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아... 저 귀엽고 깜찍한 저 아바타를 쓰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는데 요 사양으로서는 뭐요? 퍼블릭방에서 퍼블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데요? 어? 뭐긴 뭐게요? 자기가 이제 뭐 온다는 건가요 지금? 피고인? 네. 몰라요. 지금 물으신다는 건가요 지금? 네. 아, 사사님, 예. 지금, 지금 이거 키고이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녕아세요 재판. 그게 그 식탁이, 식탁이 아니라 뭐야. <웃음> 아, <웃음> 제바장에저게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내려라. 야! <웃음> 법정에, 법정에 집중해주시니. 야, 웃키라고기키 비키. 아니, 춘천히 와. 아, 귀엽다. 네. 어. 다 꺼져. 어, 안 돼. 아니, 안... 그러지 <웃음> 나안막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나안 아니, 거기서 막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렇게 재판장은 아니, 망쳐졌다고 한다면, 짱 끝! 야. 몰라요? 심심해도 이럴 건데? 어, 그래. 그러면은, 한 번에 보이죠? 여기, 헬네요 아니, 아무것도 발로 안 했어. 발론하지 <웃음> 마.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발론하지 마.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끝!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웃음> <웃음> 그, 아, 제명이 뭔가요? 저분을 그렇게. 네, 제명부터 말씀해 주시죠. 당신을 괴로워한다 해다 나의 복수를, 어. 피해 복수를, 민강 아, 제전판장이고 전투로 바뀐 거야? 이벌어지데왜탄수강 단수건 야 여기가 폭군들이 사는 곳이지. 무슨 씨 재판장이냐. 술탄이다, <웃음> <야, 웃음> 술탄이다. 술탄, 술탄 던졌어. 여기 술탄 여기 왜 있어, 법장에법정에 술탄이 있는 거야. 저기요 법정에서 수류탄 던지시면 안 돼요. 야! 그래서 전제 저의 제목은 뭐예요? 나 제어. 없... 아네 일단 무단 촬영제가 했고요. 무단 아, 촬영야 조용... 거기 <웃음> 그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넌또 그는... 언제 왔니? 아 방이요 그거 끄실래요 저거 누가 계속 껐다 켰다 아니죠 <웃음> 그래서 전 대체 언제 끝난가요? 네 끝났습니다. 금방 아, 여기가 첫네요. 아가야 그거 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조카 재밌기도 있니? 형 뭡니까? 판사님? 형을 지 p 하셔야 됩니다. 무죄! 무죄! 어. 못하고 야! 누가 렉걸리게 하냐 또! 아. 와 무죄다! 난 무죄다! 판사님! 저는 블랙형 3위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왜 나니? 블랙. 왜요? 나 먼저 줬다고! 블랙, 블랙형 3위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가 뭐 했다고? <웃음> 내가 뭐 했다고? <웃음> 어,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웃음> 제가, 제가 제 판장님을 네. 위해 선물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아, 아, 오지 마세요. 아, 아, 아, 오지 마세요. 어머나. 가져왔어요. 그거 치워요! <웃음> 어? 술탄도 가져왔어요? 술탄도 가져주세요. 어디 갔어? 예 예. 에이! 제가 법정 어떻게 처리지잘 보여드릴게요. 아아! 제 판장님 이거! 어? 어?